오! 뭐야! 오!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어, 날씨가 엄청 따뜻하네요. 오늘도 한번 족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이 좋은 게 엄청 많아. 오, 돌고기, 온척해다. <웃음> 뭐가 잡혔을까? 오, 붕어, 붕어가 있습니다, 붕어. 붕어랑 동사리 우와 신기하다 동사리 엄청 작네요 아기 동사리요붕어 뭐가 있을까?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휴 새끼 동사리 아 여기 큰 돌이 있는데 오오 돌고기 돌 두드렀네 오 돌고기 오, 오. 오 뭐야 무조건 돌고기가 빠져나가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오 갈견이가 들어와있습니다 갈견이 여기 한 마리 자 여기 오 뭐야 오 이야 붕어 두 마리 이야 이 돌에 붕어가 있네 <웃음> 붕어에요. 작은 돌에 도리... 붕어가 숨어 있네. 붕어.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붕어네요. 들어오고 싶다. 어, 뭐야? 엄청 큰 녀석이 있는데요? 여기 보이죠? 어, 가시다. 어, 어디 갔냐? 오, 잡았다. 와, 잡았어. 오, 뭐야. 야, 얼룩동살인데요. 야, 뭐, 뭐 이렇게 많이 먹었냐, 얘? 피라미를 먹고 있었구나. <웃음> 야, 얘도 제법 크다. 야, 이걸 먹고 있었어. 야, 씨. 뭐냐, 이거? 와, 물고기를 먹었네? 야, 동사리 크다. 우와 야, 얼룩동사리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요 야,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붕어가 엄청 꽤 많이 잡혔습니다 어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마리 정도 되고요 여기는 우리 뚝지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, 지금. 밥 먹다가 잡혔는데,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어, 평상시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이긴 해요. 한 13, 14 정도 돼 보이는 녀석이네요. 이야. 그래도 오늘 뭐 돌고기도 있고, 갈견이 한두 마리? 그리고 근데 붕어가 어, 이렇게 많네요. 생각보다 돌이 많아가지고 붕어가 없을 줄 알았는데, 붕어가 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여기. 붕어 친구. 붕어. 일단, 우리 붕어 친구는 살림 돌아왔습니다. 자, 붕어 조심히 가요. 자, 붕어. 돌이소 오셨네. 가지도 못하고 여기, 아, 핫쟁이네. 자, 우리 붕어 친구 조심히 가요. 자, 여기 우리 붕어 친구 조심히 가? <웃음> <웃음> 자, 여기는 뭐, 갈견이랑 불고기친구 자 준비를 가요 어, <웃음> 여기 좀내바로야 우리 뚝시 집구인데 뚝시 밥 먹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배가 빵빵합니다 엄청 <웃음> 빵빵해요 어? 산란하시아니아니네지 물고기를 먹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시 돌려 보내겠습니다 밥 먹다가 잡혀가지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뚝시같은 애들은 저렇게 큰 물고기를 먹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한동안 그리고 여기는 우리 장은 동물 친구 <웃음> 야 새끼다 새끼 귀엽습니다. 자, 나머지 여기 뚝지 새끼도 있는데,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. 네. 귀엽죠? <웃음> 아, 진짜. 자, 조심히 가. 자, 여기 나머지 물고기 친구들을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 자, 잘 가. 조심히 가.